나온다 나온다 나와 나와 어 나오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여기 앉았었구나 나비 얼마나 무서웠겠어 한마리 더 있어요 두 마리야? 네 세... 한마리 한 두마리 세마리 세마리 나는 망고야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어두운 쓰레기 덤이 아니었어. 내 옆에는 작고 이쁜 하얀 고양이 두 마리가 있었어. 잠시 후 커다란 하얀 고양이가 들어와 우리를 핥아주는 거야.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았어. 나는 본능적으로 젖을 먹었지. 먹고 나면 우리를 깨끗이 혀로 씻겨주고 응가도 할수 있게 도와주었어 그래서 나를 보살펴주는 엄마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엄마는 우리 옆에만 있지 않고 우리를 재워놓고 자꾸 밖으로 나가네 다시 집으로 들어오면 엄마에게 맛있는 냄새가 나왜 우리를 이런 곳에 두고 엄마 혼자 맛있는 걸 먹고 다니지? 그렇게 몇 밤이 지났어 밖엔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날이었는데 비가 그치고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야 우리가 있는 곳 옆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뭘 하는 것 같았어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었어. 엄마는 우리를 버리고 갔는지 배가 고픈데 오지를 않고 혹시 무서운 사람들이 올까봐 소리도 못 내고 있었어. 저녁이 되고 다시 평온한 시간이 왔어. 동생들하고 놀고 있는데 한참 후에 엄마가 오더라고. 우리는 너무 반가워서 마중 나가려는데 글쎄 엄마 뒤에 어떤 이쁜 언니가 서 있는 거야 우리는 무서워서 얼른 안으로 숨었어 엄마가 안으로 들어오고 갑자기 이쁜 언니가 쓰레기를 정리해준다고 막대기로 안을 정리해주네 나는 엄마 옆에 붙어서 뭐 하나 보고 있었어 점점 더 안쪽으로 막대기를 집어넣는 거야 엄마 우리 집 부셔져요 뭐야? 언니가 청소를 하다 엄마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털을 치기 시작했어 나는 엄마 옆에서 나비야. 무섭지는 않았어. 너 새끼 엄마도 가만히 있었고, 우리는 그냥 없다. 엄마 어, 뒤에 엄마 숨어 좋나? 있었어. 명. 엄마 새끼 고양이가 있었어요. 와놀라 놀라다 놀란다 놀라. 언니는 어딘가로 소리치며 뛰어가고 주변은 조용해졌어. 언니가 한 손에 추르를 들고 나타났어 우리 보고 밖으로 나오래 엄마, 우리 나가도 돼? 엄마는 아무런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가? 언니가 주는 추르를 먹네? 뭐야? 엄마, 우리도 배고파요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 저 언니 무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면 믿어도 될것 같긴 한데 스끼일로 나와 언니는 우리한테 냐옹. 이리 나와봐 냐옹. 계속 말을 걸고 나비야 제발 우리는 아무 결정도 못하고 그냥 깊은 곳에서 엄마를 기다리기만 했죠 어, 나온다 나온다 그런데 이상해? 갑자기 가까이 옆에 때. 있던 하얀 고양이가 야옹? 밖에서 추르르 먹는 나비 엄마한테로 나가는 거야 야옹?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와 나와 어, 나오고 있어요 너도 줄게. 너 이거 먹으면 환장할걸? 야, 나가지 마. 너 그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오. 순간. 하악 버린다. 하얀 고양이. 잡았다. 동생이. 잡고, 꺼내는 거야. 아이고, 언니가 잡아갔다. 큰일 났다. 어쩌지? 봐봐.